Wait. Are, are you sure you should continue? Maybe. We've been playing together for a while now. Wow. I was wondering. Are we friends? 당연하지! I agree. There's no reason a human and a machine can't be friends, right? I mean. I'm glad you said yes. 헤헤. <웃음> 계속하기 하면은? Wait! 어? Are you sure you should continue? Maybe... 어? Maybe we should leave things as they are. 응? 응? 뭐, 뭐야 이거? 어 이제 그거 다시 안 물어보네? 그러니까 괜히 망설여지게 하네. 대박 돌돌돌. Cyberlife, the company that manufactured me, is conducting a user survey. Would you like to participate? y e a Yes. Great. Let's start. Would you consider having a relationship with an android that looks like a human? 어 존나 당연하지. Do you think that technology could become a threat to mankind? 그렇지. If you had to live on a deserted island and could only bring one object, what would it be? Hmm. <웃음> 야 이거 너무나 휴대폰 아니냐? 아 근데 휴대폰 얼마 안 있으면 꺼, 아 뭐야 꺼지긴 하겠다 그죠. 근데 뭐든지 사용하는데. 그게 있는 거 한계가 있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? 뭘 해야 할까? 되게 고민된다. 되게 고민되네. 고미한미 <웃음> 아리냐온가 그러게 고양이가 없네. 아, 개어이 없네. 책 아니면 펜과 종이가 끌리긴 하는데 펜과 종이. Do you consider yourself dependent on technology? 존나 의존하지. What 응. technology do you most anticipate? 우주 여행이요. 와이 글자를 보는 순간 막 심장이 뛰어 막 존나 마음이 벅차올라 막. Do you believe in God? 아니, 이씨발 신 같은 걸왜 점이 더? Would you let an android take care of your children? 애 새끼를 낳을 건 아닌데 안드로이드한테? 솔직히 낙 믿지는 못하겠어. 잘 모르겠어. 그 안드로이드의 완성도에 따라. 하루 전을 꺼? How much time per day would you say you spend on an electronic? 아, 아못 때려요, 아야, 못 때려요. <웃음> <웃음> If you needed emergency surgery, would you agree to be operated on by a machine? 솔직히 기계가 더 믿음직하지 않나? <웃음>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인 것 같아, 그죠? 나는 기계가 더정확할것 같아. Do you think one day could 존나 당연하지. 세계의 답변. 게임기 씨바 뭔데 존나 웃기네. 얘가 존나 많아. 세계의 답변. 시 <웃음> 날아다니는 차 기대하는 사람 존나 별로 없다 그죠? 어? 와 이거 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안드로이드라고 되게 기대를 많이 하나봐. 근데 나는 단연코 우주 여행. 뇌 연결 장치도 근데 되게 좋을 것 같기는 해. 음. 근데 내가 기대하는 건 우주 여행이야. 왜냐면 뇌 연결 장치야 언젠가는 뭐 되겠지만 난 우주를 알고 싶거든. <웃음> 신을 믿으십니까? 아니요 되게 많네. 뭐지? 어, 외국 게임이라서 나는 얘가 되게 많을 것 같았는데 특히 미국 애들은 진짜 신 많이 믿지 않나? 안드로이드에게 자녀 양육을 맡기겠습니까? 와 근데 얘도 되게 많네 그죠? 어, 1시간 0% <웃음> 다들 전자기기로 아주 그냥 인생이 점철되었구만 어?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 안심한다 안심한다 응. 급 수술이 필요할 때 기계가 수술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? 오, 다들 근데 기계를 좀 많이 믿네요. 그죠? 오, 기계가 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다들 다 맞다고 생각을 하죠. i 뭔가 존나 생각이 많아 보여 그지 않아요? 뭔가 자꾸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지 않아요? 아까맨 처음에 이러지 않았거든요? 뭐지? 근데 원래 인간이 저러잖아요. 저게 인간의 특징이거든요. 뭔가 눈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, 입을 옴짝달싹 하면서, 뭔가 되게 망설이고,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 뉘앙, 저런 제스처, 그죠? 한 That's a quote from Jean Jeunot, a French writer. 뭔가 자꾸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? 게임 진행할수록 다르게 바뀐데요? 아, 중간중간에 나와볼걸. 아, 책도 하나 마무리할 때마다 나와볼걸. 그니까 나 해피 뉴이어도 존나 소름이었어. 달력을 인식하는 건가? 배우 모션 인식 맞아요? 아. If a man has not discovered something he will die for, he's not fit to live. 허. That's a quote from Martin Luther King. I thought you'd like it. 마음에 드네요. 아 엄청 불안해 보인다. 아니 결말 안 봤어요 아직 저장만 하고 나왔는데 중간에 나왔는데 갑자기 얘가 바뀌었어. 달할까 말까 할까 말까 말해요 언니 말해요 어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 just a little while longer hold on just a little while longer hold on just a little everything will be all right everything will be all right 대박 뭔가 이거, 이거 할 때도 말렸으면 좋겠다 그죠 이거 할 때도 말렸으면 좋겠는데 그죠?